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그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하세요 거기서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노령입니다3 2 1 Hello, e v e r y o n e I am Shaman. m o u n t a I n God Boy. n I c e to m e e t you. h a m a n I am Shaman. I am Shaman. I am Shaman. I am Shaman. I am s h a m s h a n I a n I am s s I am s 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유사 행위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했었던 종교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불경을 외우고 어떤 주문을 외워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예전 산중 대화 때도 그렇고 평상에도 이야기 하시는 게 너네가 산왕사나 뭐 이렇게 산신기도를 하면 제일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할때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도 같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조상님도 함께 원력이 쌓이신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 행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집을 구해서 방을 얻고 난 다음에 생활을 할 때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법당을 모시고 혼자 살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법당은 말그들 할아버지가 안치돼 있고 손님들이 오시면 점사를 보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곳은 제 방이고 제가 개인적인 공간 제가 쉬거나 생활하는 공간, 거실은 또 거실 나름대로 부엌은 부엌에서 요리라는 그런 나름의 공간이 구분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세존단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세존단지가 꼭 아니더라도 물단지 혹은 밥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민벽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그게 좋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걸 넘어서 민벽을 보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단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불단에 특정 어떤 것을 모시고 난 다음에 촛대 두 개를 켜고 향을 올리고 거기서도 사실 일반인이 할수 있는 행위는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no! 그런데 거기서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할 때, 물을 기본적으로 올리고요. 거기서 이제 어수라고 표현을 해요. 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밥을 올리고, 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목적은 같아요. 우리가 모시는 신령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하고, 진지를 올린다는 의미, 그것까지는 맞죠. 근데 제가 이게 왜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무속인이 정식적으로 신내림을 받고서 법당이 안치되면 저희 신령님들은 이제 신도분들에게 점을 내리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시는 점사를 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몸에 좋지 않은 애군이 오거나 쳐야 될 잡신들이 있을 때 쳐내려야 되는 장군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이제 장군할아버지도 있으시고 뭐 도수를 받으신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신장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잡신가 왔을 때 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조상님도 오시지만 주변에 있는 원혼이 있는 홀령이나 잡귀들이 같이 와요 근데 법당이나 아니면 기도도량 사랑사 같은 이런 기도도량에서 할 경우에는 그런 잡귀를 쳐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물그릇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그 조상님뿐만이 아니라 옳지 않은 귀신장난이라고 하죠 귀신장난에 자기가 흔들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풍파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이와서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지금 나이보다 더 먹어서 마흔살이 넘어서 그랬으면 정말 지금의 모습과는 또 다른 더 힘겨운 걸 많이 겪었을 건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지금에 와서라도 그거를 안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걸 다행이라고 여기고요 아울러서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건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내가 잡신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집에 그런 불기구를 모시거나 물단지 이런 걸 모시는 행위는 정말 위험하고 자기가 특히나 운이 안 좋을 때는 애군까지 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 주시고 혹여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가까운 상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올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산항사에 오기 전부터 사실 종교를 함에 있어서 이 경험을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했고 실제로 제가 이쪽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산항사 혹은 산항사가 아닌 분들 중에도 이런 행위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행위, 위험한 상황을 더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